안녕하십니까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태희입니다 수술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분께서 받으신 수술은 수술 만큼이나 수술 후 주의사항에도 각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큐리프팅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음식 제한은 특별한 제한 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얼굴을 건드리지 마시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. 또한 처방해드린 약은 5일 동안 하루에 3번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4일 후에 내원하시면 실밥을 제거해드립니다. 턱 밑에 붙인 테이프는 내원 직전 본인이 직접 집에서 물을 살짝 적셔서 살살 떼시면 되고요. 얼굴 전체 세안은 실밥 제거 후에 가능합니다. 붓기관리를 할 때에는 머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은 자세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수술 후 3-4일 동안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시고요. 탄력밴드, 일명 땡기미를 열심히 하시면 붓기를 빨리 빠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탄력밴드는 너무 하루종일 계속 착용하시면 오히려 더 부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주나 흡연도 혈관을 수축시켜 회복을 더디게 함으로 처음 한달 동안은 삼가하시고요. 격렬한 운동도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